백마장군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1년 됐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매달 응. 하는 시간이 띠. 왔습니다 띠 네. 응. 이번에 무슨 띠죠? 이번에는 어, 말띠 <웃음> 우리 피디님이 말 띠래 <웃음> 말띠 해달랬어 자말띠할 거요 자말 띠의 어떤 이 특성 말 띠의 특성은 말 띠의 직성은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해요 다이방에서 자기 외모를 떠나서 어 성적인 매력이 넘치고 육체적인 쾌락 게임 놀이 여자 돈 이런 걸 즐길 줄 아는 남자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업에 미치기도 한다 내가 하는 사업에 미쳐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사업에 빠지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열병을 앓고 흠뻑 젖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말띠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이 말띠를 가둬두지 말고 조금 풀어놔야 돼. 갇혀있는 삶을 조금 숨막혀하고, 이 의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좀 숨막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띠는, 어, 여러 욕심이 있지만, 돈의 욕심도 많지만, 안정적인 금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주서가 없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말띠에게 좋은 띠와, 말띠 입장에서 보는 말띠에게 좋은 띠와 나쁜 띠를 얘기할게요. 자, 말띠에게 좋은 띠. 자, 짜잔, 웜띠. 응, 말띠에게 좋은 띠인 범띠 이게 이 서로에 대한 좀 신뢰성이 좀 있어 그리고 의사소통할 때 기분이 좋고 투닥거림이 생겨도 빨리 끝내요 투닥투닥 투닥 끝 투닥투닥 투닥 괜찮아 다시 시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두의 띠에서 범띠는 말띠에게 좋은 띠다 좋은 상호가 된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띠에게 말띠 말띠에게 말띠는 공통 분모가 많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서 협력적이거나 호흡적이고 지속성이, 지속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머리가 좋은 말과 몸이 건강한 이 말이 만나면 최고예요. 최, 최, 최고. 어? 같이 뛰는 게 괜찮거든. 근데 음. 하나가 머리를 쓰면 내부가 있으면 하나가 뛰는 행동대장이 있었을 때는 최, 최고의 어떤 효과를 낸다. 사업적으로 더 좋겠지.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말띠와 개띠. 말띠와 개띠는 이외의, 가, 이외의 관계가 좋은 관계야 그러니까 음. 애정이 서로가 넘쳐 음. 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 얘가 위여야 돼 얘가 위가 될순 없어 제가 위가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위가 되면 조금 떨어져 있지 음. 각자의 집에서 조금 이,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얘가 있을 때는 이게 되는 거지 음. 응? 그렇잖아? 머리와, 말, 머리와 몸이 되는 것처럼 머리와 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유로 두관계가 좋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이 이제 양띠 게, 말띠와 양띠는 으, 우리가 이 동물로 봐도 좀 비슷한 게 있잖아 그치 네, 야외성이 진짜. 있고 그래서 친밀감으로 서로가 매력적으로 느껴 너는 초원에서 나는 어떤 이런 가두리에서 이렇게 해서 서로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고 사업이 가능하고 이 서로가 만났을 때는 푹 젖어요 물론 살면서 조금 삐끗덕거리는게 있지만 그래도 다시 푹 젖어요. 양띠 만나세요. <웃음> 알았죠? 그리고 이제 말띠에게 이 나쁜띠. 나쁜띠는 이제 이 쥐띠. 이 둘은 자식하고 부모가 됐던, 뭐, 남녀가 됐던, 남남이 됐던 경쟁 구도가 좀대요 얄미워. 얄미워. 그래서 이둘 다가 막 대, 대가 센 사람이라기보단 잘 드러내진 않기 때문에 빈번한 나툼이 되고 불편해요. 말하는 게 거슬려. 얄미워. 이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음. 이제 이 소띠. 이말띠에게 소띠는 냉정한 사이다. 그러니까 좀뭐 거리가 있어. 이해가 잘안 돼서 잘안 써. 접점이 별로 없다. 그냥 너니까. 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뭐 그냥 그래. 너니까. 그러니까 존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닭띠. 이 소띠와 아니 말띠와 닭띠 이 사이에서는 성격적으로 부딪혀요.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씨팔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웃음> 그래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 할까? 왜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나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이런 문제가 많아서 서로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기가 빨리 빨려 가지고 빨리 만나서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치 서로 서로에게 좋지 않아. 그렇다라고 보고 어그 다음이 이제 음 용띠 이 둘은 의외로 접점이 많아 의외로 응. 이제 서로 이제 시간이 이제 부딪히는 시간이 많고 어울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어 처음에는 괜찮아 애매한 관계거든 잘지내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가 다른 이 방향을 추구한다 다른 방향성을 추구하고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나 봐그렇게 되는 거야 <웃음> 어, 그렇지 그리고 부, 근데 또 붙을 수 있어 근데 또또 또 붙을 수 있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간간이 만나야 좋은 거 응, 결국에는 선을 넘지 못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고 딱 그냥 두루두루 하고 이 말띠의 토끼 내네는 김요년이잖아 그치 근데 어이 토끼의 말띠는 결혼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계신다면, 누구를 만나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소리가 좀 나오고 새 식구, 뉴의 온기가 있기 때문에 자녀, 연인 이런 것들이 좀 생성된다라고 보고 이 토끼의 말띠는 사실상 너무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금전의 재미가 있지만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진 못하고 그냥 벌었다, 그냥 썼다, 평평 평타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 그냥 그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들쑥날쑥하지만 그닥 별일이 없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과가 좀 적지 그리고 이토끼에는 자꾸 남보다는 나 나의, 행, 나의 행복과 나 아니면 내 식구 내 가정 이렇게 내 연인한테 자꾸 집중을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로 돼요 음. 음, 음, 음. 그냥 그런 애야 <웃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티 와이팅